대학교에서의 농구부인데 너무 농구 잘하고 그런 학생을 하고 <웃음> 아이고, 약간 농구공이나 스포츠를 하면은 갑자기 하이텐션이 되기 때문에 농구하는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랬는데 딱 이제 한 다섯 번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면 불죠그 <웃음> 정도는 아니에 <웃음> 그것보다는 훨씬 되나, 진짜. 들어지고 싶다. 네면트그 그 뒤에 하얀색 네모를 봤어요. 안에. 네모 안에 맞춰면된거 저 농구 배우고 싶어요. 음. 제이크가 너무 짜잘나다 피겨만 해가지고. 화장실 시절, 시절 때 피겨만 해가지고 다른 운동도 잘 못해요. 오. 오. 감각이 있지. <웃음> 운동 신경이 있지. 오. 거의 안 해봤는데 이 정도 하면은 배우면 잘하수어 잘하네 쟤는 쟤는 오 오! 이게 <웃음> 다. <웃음> 아! 올라오면 안 돼. 오! 바로 골라. <웃음> <잘하는데? 웃음> 오, 래야 잘한데? 이게 무릎으로 씻으면 딱 하면 멀리서 날 씻어. 오! 내가 다섯 개중에생개 넣으면은 우리 커피. 음료수. 에이. <웃음> 어이. 다음. 아, 잠깐만. 잠깐만. 간다, 간다. 아. 거기. 아, 방이 아, 아, 좀 높네. 원래보다 조금 높아. 제가 하겠습니다. 에이. 제두개다 넣어야 돼, 저 상전이 슉. 위험은 세계 중에 하나 넣면 대박 갈 거예요. 아, 와아무안와 <웃음> <웃음> 제발 제발 츠고 간다 오케이 오케이 프리킥 프리킥 프리킥 하면 된다 잠깐만 잠깐아 너무 세게 동안. 두 번씩 합시다, 형. 두 번씩. 다섯 번씩. 오케이, 오케이. 다섯 번. 한, 첫 번째 쪽. 아. 이렇게 늘면은 계속. 오 네? 늘면은 계속. 오케이. 아. 안 돼. 이게 나와, 나와. 어려워요, 이게. 어렵긴 해. 진짜 어려워요. 아민싸 d i s a p p